파이큐! 뭔가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모용순의 모! 아이린의 아! 모용순과 아이린이 그제 놓치면 안될 아쉬울 이야기들을 모아모아 알려드리는 검은사람입니다! 아우와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네, 평소에 저희 녹음기만 있었는데 오늘은 카메라도 두 대나 있고 조명도 있고 네 저희 모험가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덕분에 어, 저희가 화이트데이 기념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와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모험가님들의 관심 덕분에 이번 특별편을 준비할 수 있었던 만큼 공식 포럼과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주신 의견 몇 편을 추려왔는데 혹시 얘기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이제 댓글들을 좀 많이 봤는데 너무 예쁜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녹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음. 더 나은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몇개 가져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이제 포럼에서 말씀해주시는 것들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한번더 소개되어서 아쉽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 아,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만큼 새로운 소식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웃음> 네, 어, 1월 1주차에 처음으로 텍스트 형태의 검은사담을 모험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어, 그때 검은사담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음... 검은사담은 그 주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하고 안내해드리는 콘텐츠였어요 음. 그때 당시에 영광의 길 시즌3가 종료되면서 추가 입장권을 빨리 사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안내해드린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뭐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 그 퍼즐 이벤트 그게 음. 이제 마무리되는 만큼 퍼즐 조각을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저번 주에 검은사담 같은 경우에는 생일초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차! 하고 이제 생일초를 찾으러 간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 반응 해주실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또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여러 소식 챙겨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네요. 네, 그 역할은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또그 댓글도 있었어요. 업데이트 스포일러 해달라는 댓글도 기억이 나요. 어, 뭔가 발표한다는 게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라 하면 어, 개발 연구 부서, 마케팅 부서 등이 엮여 있을 텐데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CM단에서 어떤 소식을 미리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많은 사람의 동의 없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음...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저희 아이린 지난번에 댓글로 <웃음> 그 대사막 숨겨진 의뢰 힌트 들었다가 혼났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그런 거. 그런 거.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거죠. 새로운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 간절해서 수일 쪽말씀을 드렸는데 <웃음> 네, 검은 사담은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챙겨 드리기 위한 콘텐츠인 만큼 어, 검은사담 대신에 더욱 시 적절하게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무언가 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신규 콘텐츠 소식을 공개해 드릴 수 있을 때 음. 어, 가능한 빠르게 더 많은 분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 검은 사담은 한 줄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이제 놓칠 수 있는 소식을 꼼꼼하게 챙겨 드리는 거고 새로운 소식 같은 거는 이제 공지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지를 신속하게 전해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노력. 열심히 노력. 둘이 섞였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화이팅 <웃음> 저희 이번에 화이트데이 이벤트가 엄청 다양하던데. 어떤 공지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화이트데이 공지가 꽤 많았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솔로 대 커플 모험가의 선택은 공지부터 확인하시면 좋아요. <웃음> 솔로 연합에 사탕을 줄 건지 커플 연합에 사탕을 줄 건지 선택하는 이벤트고요. 다른 이벤트들은 이 이벤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달콤달콤 사탕을 획득하는 이벤트입니다. 딱저 아, 그거 알아요. 그 사탕을 주면 그 진영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아이템이 들어있는 선물을 또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진영에서 공약까지 또 실행을 하는 코이벤트죠. 네. 솔로구대가 승리하면 핫타임 아이템을 지급하고요. 커플연합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영광에게 시즌4 추가 입장권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저 아이린이 어디 투표했는지 다 봤어요. <웃음> 핫 타임 이벤트가 좋아서 순수하게 그 이후로 솔로 부대를 지지하신 거죠? 네 조용히 해 주세요. <웃음> <웃음> 순수하게 그 이후로 한고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은 어디서 모았을까요? 솔로 부대 솔로 부대 아이들이 <웃음> 네, 사탕을 획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개라 저도 정리를 해왔는데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선 본 마지 푸시 보상으로 접속만 해도 하루 다섯 개씩 사탕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 몬스터 제압 의뢰를 통해서 사탕 10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영지 조경물인 달콤한 집을 설치해서 터치하면 하루 5개씩 사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3월 16일에 시작되는 주간 특별 도감 완성보상이 달콤달콤 사탕 5개입니다. 저 질문! <웃음> 저그 영지 조경물이 엄청 귀엽던데 화이트데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걸까요? 아 사라지진 않고요 네 터치했을 때 달콤달콤 사탕을 주는 기능은 사라지는데 영지 조경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또또또그 이벤트 인기투표 음. 인기투표도 있던데 그건 혹시 끝난 걸까요? 이 보이는 라디오가 금요일에 공개가 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때는 투표가 끝나서 결과 발표가 진행될 거예요 음. 네, 저는 고대유적 주요보상 2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대석판지급에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좀 궁금하네요. 궁금해. 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 빨리 태고 장비 만들고 싶어서 오로엔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공식 포럼 잘 확인해서 주말 동안 어떤 공약이 실천되는지도 잘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저희가 챙겨야 한다고 한게좀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웃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퍼즐 이벤트가 3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시 종료될 예정이니 퍼즐 조각을 꼭 사용하셔야 할것 같고요 또 조경물인 달콤한 집이나 큰 사탕 바구니는 다음 업데이트 전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인기투표 이벤트 공약이 다가오는 주말이죠? 3월 14일 토요일, 15일 일요일에 시행되니까 혜택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제노베바의 특별 상점 이벤트가 3월 14일 토요일부터 16일 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 너무 깔끔하다. <웃음> 저그 제노베바 이벤트 압니다. 아, 너무 좋은 이벤트. 공5의 연금석이랑 여덟 번 돌파된 토템 그리고 22만 블랙펄을 이은화에 살수 있는 이벤트죠. 네. 너무 기뻐하셔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참여 금지입니다. 네, 모험가분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네, 저 하드월드 우두머리 잡으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아 그래도 이제 하둠 월드 우두머리를 제 앞에서 하둠의 증표를 모아서 제노베바의 상점을 등신하는데쓸수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네 열심히 게임을 하셨다 <웃음> 그렇죠 맞아요 혹시 뭐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게임 사알이 되는 거죠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더 무언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맞춘다 하니까 최근에 라디오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아아 아. 아, 아. 그, 네, 저희가 사실 유튜브나 이제 포럼을 보다 보면은 업데이트 점검 중에 어, 좀 심심하다라든지 또 이런 작업 화, 현황을 어떻게라도 이제 좀 알고 싶다라는 음. 분들이 계셔서. 네. 점검 현황.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네 다음주죠 3월 3주차 음, 음. 네그 업데이트 점검 중에 에이든이랑 제가 드디어 생방송을 합니다 어쩐지 요즘에 에이든이 자꾸 저한테 패치노트 쓰는 방법을 너무 꼼꼼하게 알려주는 <웃음> 거아 아. 그럴 수 있죠 아저 진짜 뉴스에서 그 중계차 연결하는 것처럼 아이린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도움이 될수 있다면 다행인데 <웃음> 근데 생방송 항상 할 때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바들바들 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되게 용기 많이 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어, 공식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에이드님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음. CM으로서 뭔가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시간에도 좀 어떤 즐거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게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알다보니까 아, 엄청 떨리지만 힘을 내서 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취지도 좋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정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웃음>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웃음>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끝난 줄 아셨죠? 아, <웃음> 아, 나도 끝난 줄 알았어. <웃음> 내일 화이트 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 화관을 괜히 쓰고 나온 게 아닙니다. 네. 더박 <웃음> 네, 안내해드린 기간 동안 공식 포럼에서 저희 다가오는 방금 말씀해주셨던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달콤한 사탕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남겨주신 댓글은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주 검은사담, 다가오는 라이브 방송에 이어서 다양한 이벤트와 챙길 소식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웃음> 아, 안녕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안녕. <웃음> <웃음>